오늘은 사도행전 인물강의 10번째 열열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오늘은 아리스타고와 윤리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2절부터 25절 말씀 당신은 어떤 사람과 동행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 내용 보시고요. 요신약 성경 역사 상관관계도 참고하시고요. 자, 자, 자, 오늘 말씀은요. 자, 오늘에선 전번 시간에는 가이사에서 바울의 증언, 그 다음에 로마에서 바울의 증언인데, 지금 가이사에서 로마로 가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로마의 전도형을 떠나는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어, 전번 시간을다 한번 검토해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라까지 가는데. 어, 한 105km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어, 가자마자 누가 왔습니까? 대제사장 아나니하고 변호사 더둘러가 와갖고 베릭스 총독한테 고발합니다. 근데 105km면 보통 한 4일 정도의 그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걸어서, 걸어서 가는데. 근데, 어, 이그 제사장이 다새 만에 왔다는 것은 모든 걸 걷어치고 딱 하루 만에 모든 걸 결정 짓고 자기 스케줄한 모든 걸다 취소하고 오로지 바울 고발하는 데일년 하에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난 다음에 수일 후에 베릭스 총독이 그 안에 두루실라 함께 그 바울한테 하나님에 대해서는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듣죠. 듣는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 베릭스 총독이 어 그말듣으니까 자기가 너무 찔리는 게 많고 그러니까 아, 나중에 드릴게. 라고 합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 노예서부터 시작해갖고 자윤이 됐다가 결국은 총독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나 나쁜 짓을 아주 흉폭한 짓을 너무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의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두려움을 떨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 그 상황을 보면 그 벨릭스가 그 소임을 다 하고 베릭스 다음에 소임을 다음에 누구냐 베스도라는 총독이 다시 이어받습니다 근데 베스도라는 총독은 3일이 지나 자기가 총독으로 부르면 3일 만에 예루살렘에 가 갖고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됐는지 검토하러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랬더니 그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바울을 고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베리스 총독이 하는 얘기가 아 그러면 만약 바울이 잘못됐다면 정식으로 재판 을 고소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베르스총독이란사람베스토총독이란 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3일 만에 갔다는 것은 무지하게 성실하고 그러니까 근면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베릭스총독은그 뇌물을 많이 받고, 뭐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폭동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총 황제한테 저베릭스총독을갖다 없애 주십시오. 그래고 결국은 소환돼 갖고, 결국은 어. 그 귀양까지 가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되는데 이 베스총독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후에 이제 아그리파 왕이 왔어요. 아그리파 왕이 왜냐 베르스 총독의 매부죠. 그러니까 형제, 그러니까 형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형님이었는데 그 아그리파 왕이 그누나면서도 그 그, 누나면서도 아내 역할을 하는, 그, 니까 근친 상관하는, 그, 베니, 번번기하고 버니, 같이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베릭스 총독이 가둬놓던 사람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사람, 그, 니까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 일를서 그, 그, 그, 뭐랄까, 변론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상황이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그, 가이사의 나라에서, 가이사에서 나왔던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상황이 모두 끝나고, 이제 요번에, 요번 뭐냐면, 로마로 가는 거죠. 자 사도행전 23장 30절을 보면 왕과 총독과 번이계와 함께 앉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말하네. 이게 뭐냐면 그 가이샤라에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아그리바가 아그리바가 베스토에게 이 사람이 만일 가이에상수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 성폭될 수 있는 사람이야. 결국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면서. 그그 그 뭐야 그 석방되지 못함을 좀 아쉬워하면서 20장으로 넘어가죠. 20장에 넘어가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로마로 가기 위해 배를 타는 거죠.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결정 작정하되 바울과 다른 죄수 몇몇 사람을 아우구스토 데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냐고 됩니다. 이 황제 아우스도 아우소로 되고요. 그 당시 백부장이 율리오란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19장 사도행전 19장 19절에 21절에 보면 그 19절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정말 다 책을 다무사르고 정말 그런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그 시기에 뭐라고냐면 21절에 이런 얘기하죠. 이리리순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되 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에 갔다가 후에 로마로 보아, 어, 보아야 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벌써 자기는 스케줄표를 다 잡아놓은 겁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뭐냐면 예루살렘에 자기가 가면 잡힌다는 까지 알면서 결국 로마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뭐냐면 일절에 보면 바울과 다른 제에서몇 사람을 아우스테데이 백부장 율리오라 사람에게 맡기냐고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어떻게 가든지 나는 무조건 로마에 가겠다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죄수 입장이라도 가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아 해변각처에 가려하는 가려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할 새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그스토, 아리스토하고도 함께하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리스토하고. 그러니까 여기, 여기가 뭐냐면 아, 아드라무떼노가 어디냐면 여기야 들어와. 아스소 바로 옆에 있는 그 상황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드라무떼노 배가 어디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의 배 주인인이죠. 거기에 있는 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엔 사람이 우리가 올라갈 항해할때 마게도니아 사람, 어,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리스타고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바울의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경에 다섯 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보면 마게도니아와 데살로니가 사람이라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사도도 아니었고 평신도였어요. 그 다음에 2차 전도대형때 바울에게 회심을 받아갖고 저그 이방인 유대인이었죠 회심한 유대인이었죠 그러면서 만났고 그 다음에 어 바울이 가는 곳에 항상 같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그때 그 그이그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상황이 안 좋았고 그 감옥으로 해서 상황이 안 좋았다 보니까 거기서 헌금을 받아갖고 어, 가지러간 사람 마게도냐 마게도냐에서 데살로우니까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데살로우니까 교회를 대표해서 같은 사람 중에한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로마 형무소까지 바울을 동행했던 사람 중에한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바울보다 먼저 순교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보면 바울보다 먼저 순교했다고 이게 나옵니다. 자, 이 다섯 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 바울 대신 끌려간 아리스다고. 자, 그 드메, 드메드리오라는 그은은 은 세공하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뭐냐면 그아데의 신전을 갖다 아데의 상을 막 세공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사람을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이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어떤 생업에 자기의 돈벌이에 지장이 생기니까 이것을 고소를 해버리죠. 고발을 해버리죠. 그러면 사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바울 대신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바울 대신 바울이 같이 다니는 마귀한 사람 가이오와아이스타고를 붙들어 일제의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간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뭐냐면 이 사람을 신문한 거였죠. 사람들요. 대신 근데 바울을 갖다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나온 거니까 아까 얘기했던 은그 배를 탈때 나왔던 첫 번째고 하 이번 주두 번째, 번째 나오고요 세 번째가 나온 게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데 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베레아 사람 브로야들 소바도 그 다음에 데스, 데스콜라니 데스,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예루살렘 교회에 그 연보를 가지러 갔던 가지러 왔던 사람 중한 사람인데 이 중에서 뭐냐면 드로비모와 아리스타고 두 사람만. 예루살렘으로 같이 내려가죠. 근데 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뭐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젤 마가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함께 갇혔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보면 특이한 게 뭐냐면 나와 함께. 그다음에 빌레몬서에서는 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 내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고 라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게 디모데 후세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어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리스타고가 죽었으니까 너는 속히 디모데야 너 빨리 와라. 대만은 이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석 대석, 대석 갈는가로 갖고 그러면 그다음에 또 뭐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누가는 그때 그 들어와서부터 계속 같이 다니죠. 이차 전도행서부터 시작하고 같이 다니는데 그러면서 누가는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를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알렉산더란 사람은 그 목회자 사역자들한테 무척하안 좋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그 밑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께서 그행한대로 그에게 갚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 뭐, 뭐, 뭐, 뭐가 나옵니까? 목회를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다. 신실한 집사나 신실한 장였대도그 다음에 변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10절에 그렇게 나오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카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봤을 때뭘 우리가 알수 있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됐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천천히, 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 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떠나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의하여 아, 길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의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이 시에 도착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어 천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배를 바꿔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한 배는 그러니까 처음에 시돈에서 출발한 배는 배가 좀 작은 배였고 깊은 바다를 갈수 없는 배였기 때문에 여기서 뭐냐면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안을 의지해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는게 나옵니다. 자, 7번에 보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대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에 지나 연안을 지나 미양에 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여기가 내온 게 이런 겁니다. 자, 보면 이겁니다. 자, 보면 자 보세요. 자.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죠. 그 다음에 가이샤라에 가서 바울이 베릭스에게 감금되었다가 베스트에 의해서 로마로 이송되기를 결정 짓죠. 요 배가 작은 배를 타갖고 이제 결국은 뭐냐면 시돈으로 가죠. 근데 서풍이 막 불러오니까 뭐냐면 시돈에서 배가 위태로우니까 구부러 해안을 갔다가 그, 그, 해안을 끼고성딱 돌아가면서 뭐냐면 길리기아, 반빌리아 루기아를 갖다 거쳐서 무라시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알렉산델에서 온큰 배를 갈아타게 되어있죠. 이게 그러니까 곡물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갈아타게 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왼쪽에 니도, 니도란 데를 갖다 갈라고 가갖고, 이런 식으로 원래는 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도를 해갖고, 이 살머니 위르에서 갈라고 그랬는데, 니도에서 뭐냐면 어떻게 해요? 그, 광풍이 막, 막, 맞바람이 붙이니까, 그, 막바람 피해갖고 어떻게 해요? 뒤쪽으로 가서 살롬의 그, 그, 크레타 섬을 갔다가 방패막이 해갖고 어떻게 미양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양으로 넘어왔죠. 미양으로 넘어왔는데 자 여기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미양에서 근데 원래 베닉스에 가기로 했습니다. 베닉스가 원래 베닉스가 좋기 때문에 겨울 날기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닉스 갔는데 여기서 나오냐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금식질이 지났다고 얘기합니다. 금식을 원래 9월달까지 하는데 10월달이 지나서 겨울로 들어가는데 원래 겨울에는 항해를, 2월달까지 항해를 하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뭐냐면 여기서 미양에서 가겠다고 배주인과 그 다음에 그 선주가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 항구를, 아, 잠깐만요.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여기서 보면, 네, 자, 여기서 보면, 그, 나세라 시대에 가깝더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만, 화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어,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뭐야, 백부장과 선장인과 선주가 그 말을 믿질 않고 백 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을 하죠. 여기서 뭐냐면 그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9월, 9월 달을 금식하는 절기인데 9월 달이 지나고 10월 달이 됐으면 벌써 겨울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운 데서는 바람이 밟고 추우니까 결국은 배 운항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함으로 그 다음에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많, 많아, 많으니 베릭스는 그라데 한국 한쪽은 서남 쪽,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저, 베릭스로 가기로 원했죠. 그 다음에 남풍이, 남풍이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다슬가마그리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 서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무지하 크게 일어나고 거기가 그러니까 배가 뒤집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배가 밀려 갈수 없게 되니까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고 잡아 선체를 선체 잡고, 그러니까 나루 거르배거르배 나루배 같은 거죠. 배를 갖다가 어, 단신히 잡고, 그 다음에 그 선체에다가 묶어 놓은 다음에 스리디스 어, 그모레턱에 스리디스 모레턱에 걸릴까봐 두려워서 연장을 내리고 다칠 내렸다고 얘기합니다.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서 바람에 의해서 그냥 끌려갔다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폭풍 때는 앞으로 나가지 못해 갖고 바라보는 대로 배가 나가도록 그냥 놔뒀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가구다 밑에 섬에서 약간 거르뼈를 끌어올 수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러고 나서그 거르뼈를 꼭꼭 묶고 난 다음에 스리디스 모래 턱에 걸릴까봐 걱정에다가 나왔죠. 그다음에 우리가 풍랑으로 힘이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짐을 갖다 가다 버리게 된 거죠. 그다음에 그 그것을 버리고 3일째날 뭐요 삼일째 된날4일째 되는 날. 어, 배의 기구를 그들이 손으로 내버렸다고 이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3 0되는날 장비마저 다 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 폭풍이 너무 세다 아져서 바다에 짐들을 다 버렸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장비마저도 다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자, 20절에 보면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있는 그대로 있으에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이기하고 <목소리> 있습니다. 며칠째 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지도 보이지 않고, 바람만 계속 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있, 있을까? 그러면서, 염망마저 없어졌다면, 희망마저 다 포기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여러, 여러, 날, 먹지 못해 기침백진해갖고, 뭐냐면, 여러분, 제가 크레타섬에, <웃음> 크레타섬에서 떠나지 말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손, 저 이게 손해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상을 면하였다면 라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않고 그냥 그, 그러면 손해보지도 않았을 텐데 그렇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게 아까 본문 말씀인데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다 죽을 정도로 쇠악해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죠. 배는 파손될까 봐너무너무 힘들었고 걱정하는데도 뭐라고 뭐라 그럽니까? 22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 너희 생명은 걷어가지 않을 거야. 잘못된다는 것은 배만 좀 부셔질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제 가서 얘기해야 는데 어, 너는 가이시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너와 함께 있는 자, 그, 그 같이 있는 선원들이나 같이 있는 승선자들은 다 내가 봐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게 다 주셨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웃음> 자 마태복음에 이런 얘기 나오죠 이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나오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기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웃음> 이 내용이 지금 이 내용과 거의 비슷하죠 무슨 얘기예요 막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안심하라 아무도 내 생명을 손상이 없은 건가 걱정하지 마 똑같이 2 7절에 보면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여러분이 안심하라. 반드시 어떠한 삶에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얘기하습니까 예언까지 해버리죠. 그러니까 2 7날열나을 되는 날 밤에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갖고 주지는줄 짐작을 하고, 따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뭐냐면 아드리아 해인데 지금, 아드리아 해인데 지금, 지금은 아드리아 해가, 아드리아 바다가 여기인데, 그 밑에 지중해까지 의니안 그 해안까지 과거에는 아드리아 바다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지나 보니까 15길이 니까 점점점점 육지에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거죠. 29절에 보면 혹시 암체 걸릴까 봐 닻을 내리고 그 다음에 날의세기를 고대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내리는 채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내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뭐냐면 닷을 내리고 그다음에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다칠 내리는 채 하면서 거룩벨 내려갖고 그 타고 도망가려고 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그러니까 내려갖고 배 타고 도망가려고 했다는 얘기죠. 31절에 뭐냐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냐 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고난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거야. 32절에 뭐냐면 군인들이 거르치를 끊어 떼어버리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다 없애버리려고 해버렸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 그러니까 오라고 하시오 라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가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 내용과 이 이 사도행전 그 내용과 똑같죠.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라고 얘기한 거 똑같죠. 사공들이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현실을 보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는 생각을 딱 듣고, 배를, 거릇배를 갖다 해갖고 도망가려고 그랬던 것 똑같은 거죠. 바람을 보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항상 어떤 사건이 있거나 어떤 응답을 받고도 그걸 항상 의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33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바울이 어, 먹지 못하고 열나흘 동도 먹지 못하였으니까 이런 얘기하죠 야 음식을 먹어 그다음에 너는 첫때 머리카락 하나 하나 손톱 다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요? 안심하고 받아먹었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예요? 나머지들은 그다 무다 다 밀을 갖다가 이 곡식들 다 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난 다음에 조금 있으면 우리가 육지 에 도착할 거니까 배불리 먹고 다이 물건들 다 무거운 것도 다 없애 버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배에몇 명이 탔냐면 276명이 탔다라고 이기를 합니다. 날이 세면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항만의 눈에 뛰거늘 어떻게 해요? 딱 보냐면 항구가 보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가게 됐다는 얘기죠.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도철 달고 바람을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니까 러 무슨 얘기예요? 자, 도철 갖다 닻을 끊어버리고 그니까 러 배가 그니 바람 타고 그냥 쭉갈수 있게끔 만들어 봤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이 41절에 보면 두물이 합하여 합하는 곳에서 배를 걸매. 무슨 얘기예요? 두 물살이 만나는 곳에 모래톱에 걸려갖고 배에, 배를 걸렸다니까. 모래톱두 물이 합치니까 무작위게 뭐예요? 광풍, 그, 그, 그, 그 바다 물이 거의 셀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센 곳에서 거기에 모래톱에 걸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움직일 수 없게 되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 뒷부분이. 큰 물결에 깨졌다고 이게 나옵니다. 군인들이 죄수가 도망쳐 도망할까 봐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뭐냐면 죄수들이 혹시나 헤엄쳐서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뭐예요? 백부장한테 그러죠. 다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부장의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러 아까 보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그리고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백부장 말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뜻을 맞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 위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가게 하고 야 먼저 사는 게 우선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다 산다고 그랬으니까 야, 보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40절절 그 남은 사람은 널 조각, 널판지와 그 다음에 배가 쪼개진 물건들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다 상륙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는 섬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울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해가는 윤리오라는 그백 부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백 부장이 본성이 착하고 친절한 자였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냐면 그 친구 만나는 것도 허용해지고 다 허용해졌던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바울을 단순한 죄수로 보았지만 바울이 점점점 그 바울에 신뢰하게 되고 다른 죄수가 다르게 생각하고 믿음이 점점 크고 커지고 그 바울에 대한 믿음과 신앙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가 돼요? 바울을 살려주려고 했던 어떤 그런 그 현명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한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3절 27장 3절에 보면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윤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이렇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갖다가 해줬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똑똑하고 그러니까 보내줬던 거예요 그다음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주나 선장의 말을 더 믿었죠. 근데 어떻게 돼요? 27장에 보면, 41절, 아니 43절에 보면 뭐냐면, 백 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백 부장이 바울을 무지하게 신뢰했다고 나타나는것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여기까지 쭉 와갖고 미양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베릭스로 가자고 얘기했죠. 거기 또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베릭스로 가자고 랬는데 어떻게 해요? 유글라 광풍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닉스를 못 가고 어떻게 갔습니까? 베닉스를 못 가고 멜리데로 넘어갔는데 태풍으로 방향을 잃었고요. 암초에 배가 난파되자 승선자해변을 헤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드리해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아드리 갖다 이렇게 전부 다 이걸 갖다아드리해에 지중해까지 전부 다아드리해라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드리해에 자기가 힘들게 나왔다고 라 얘기한 겁니다. 자. 그게 그 내용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28장에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그 거기에 있는 멜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바울이 너무 한몫금을 그 거두어 불에 넣으니 독사가 나와서 그 바울의 손목을 확 물어버렸죠. 그러니까 원주민이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려있는 손을 보고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바로 살인자다. 바다에선 구조당했지 모르지만 너는 그 정의로움이, 정이, 정의로운 신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갖고 너 죽을 거야. 그러면서 뱀이 물렸다는 것을 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 그 뱀이, 그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뱀이 딱 있길래 탁 털어갖고 그냥 불속에 집어넣어버려요. 근데 그들이 보니까 바울이 조금 있으면 쓰러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돌이켜 생각하여 말아요. 그를 신이라 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공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구나고 생각했던 거예요. 실제에 보면 이스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살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머물게 되는데 아까 여기 저런 뭐냐면 그배육 그 물었죠. 없애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그러면 그 이리야이것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들 갖다 전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게 나온 거 있습니다. 이방인들 전도는 다른 게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7절에 보면 서기오 발과 함께 서기오 바울이 그 크레타 섬 아까 아이저 구레 저그 구부로섬구부로섬의그총독이었죠이 사람이요. 서기어 발이 구부로섬에 처음이었는데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나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기 그, 저 그, 그 뭐죠, 무당. 무당 그, 저 무당은 뭐냐면 그,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예수가 이, 저, 누구야 이, 그, 서기어 바울한테 이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에 그를 주목하더라. 근데 여기서 왜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마음이 처음 왜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바울이라고 처음 쓴 이유가 뭐냐면 이 헬라인들 그 당시에는 그 사울은 히브리어 히브리어 표현이고요 바울은 헬라어 표현인데 이 헬라어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방인들을 전도여하기 위해서 바울이라고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회심하고 난 다음에 바울로 바꿨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바울이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 또인 친숙하기 위해서 바울로 바꾼 겁니다. 자, 10절에 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저여 마귀 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를 그치지 아니하겠지하겠느냐라고딱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고요. 보라, 이제 네 주의 선에, 내 위에 있는 내네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한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도 이게 나쁜 짓을 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눈을 맹인을 잠시 동안 맹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뭐요? 이 총독이 거기에 가르침을 묻고 놀래서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첫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 뭐냐면 이 속이어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거죠. 자, 20장 7절 부분 여기서 그런 얘기 나오죠. 자, 드로에서 누굴 살려? 유두고를 살리죠. 그러니까 유두고가 뭐야? 그 창문에서 그 설교를 강연을 듣다가 뭐냐면 창에서 걸타 앉았다가 졸다가 떨어져 갖고 3층에 떨어져 갖고 죽어 버리죠. 근데 뭐냐면 바울이 그 청년을 살려 주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볼수 있냐면 우리는 유대인들한테한테요. 구약의 예언을 갖다가 예수님이 성취했다라고 선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한테는 기적과 이적으로 전도를 했고요. 철학자들은 철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전도를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결바,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맞춤형 전도를 했다는 얘기죠. 자 사도행전 8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보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거기는 풍토병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바울이 딱 기도하고 안수하고 기도해서 낫죠. 그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사면서 또뭐요 나도 고쳐주세요. 라고 또 오기 시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후안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가 쓸 것을 배에 실어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석달 후에 우리가 그 섬을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에는 디오스그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알렉산드리아는 아까 이집트 바로 위에 있는 그제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라고 얘기했죠. 알렉산드리아에서 거기서 온 배를 타고 똑같은 배를 그러니까. 거기서 온그 배를 타고 계속 고쳐갖고 다시 한번 로마로 가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그로라고 되어 있는데 디오스그로는 뭐냐면 제우스와 다리신 레다가, 레사 사이에서 만들어진 쌍둥이 신인데 카스토르와 플록스가 플록스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선원들의 어떤 주호신이었고요그 다음 배를 타는 사람이 수호신이었고 형제 애의 전형적인 추앙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죠 사도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사람으로서 도 만든 거 신이 아니야 어?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야 다 들었던 거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볼 필요 없어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오스구라라고 나왔던 이유가 결국은 뭐냐 하느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저렇게 사람이 만든 걸 믿어보면 아무 고민도 없다라고 얘인 기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 말씀을 집어넣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수라구사에 가서 이게 그시실리섬의 수라구사에 가서 사흘 있다가 거기서 어, 둘러가서 내기온에 레기,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이레를 함께 머물, 머물다가 로마로 간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어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중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광풍을 맞아서 멜리데섬에서 뭐냐면 알렉산드레에서 온섬섬 섬, 배를 타고 그대로 계속 항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 저 시실레의 수라구사와 레기온, 로마의 발 앞에 레기온에 갔다가 보디올 그 다음에 보디올에서 아피어 광장 트레이비스 타베르네에서부터 로마로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로마에서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지키는 군인과 함께 따로 있기는 것이 허락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그 특권을 얻은 거죠. 특권을요. 사울의 바울이 높은 사람들 청하여 이르되 내가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로마인이 손에 죄수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한 수열하고 있습니다. 로마에는 나를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을 했,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이기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자, 그런데 이런 제이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신도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할까 우리는 편지도 그 다음에 어떤 말도 받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조치 만난 소식 전화중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22절에 보면 너희 사상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자. 네 생각이 어떤지 한번 너희 그 생각이 어떤지 그다음에 너희가 가는 그 파가 어떤지 한번 한번 들어보자. 뭐가 반대를 받는 줄 받는지 한번 들어보이나 들어보이나도 합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자, 3 2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느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헤어질때 뭐냐면 이사야가 말씀하신 거 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6절에 보면, 너희가 들어, 듣기를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27절에, 마음이 우준해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 다른 얘기 합니다. 당신이 그이 백성이 너희들이 정말 무뎌져갖고 귀를 듣지 못하면 뭐 눈을 감, 눈을 감아줬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마음으로도 깨달아서 내게 돌아서 고칭을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탄이 뭐예요 그것을 막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8절에 뭐 그런 적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준 줄 알라. 그러기 때문에 이방인들한테 내가 전도하는 거고 이방인들이 자꾸 자꾸 늘어난 이유가 바로 이런 거다. 너희가 선민의식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 거예요. 3 0 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델 온이때 그러니까 2년 동안 그 집에서 머물고 그 거기서 간금어 있는 그 집에서 머물고 우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백하게 거침없이 그 다음에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권한니 안심하라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의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믿,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고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불륜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닌가 술과 음식과 도박과 모든 것으로 서 정말 타락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뭐예요?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과 함께 있냐고 얘기하고 습니다자 여기서는 뭐예요? 이 바울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줬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 사람 살리고 죽는 것은 네 뜻에 맞겠어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자. 28장 26절. 이사야가 이사야 선자가 얘기한 얘기죠.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듣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들어도 듣지 않고, 내 말,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죠. 우리가 그그 그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다 배반할 거야. 그래서 아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죽을지언정 우리는 배반하지 않아요. 라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죠. 너는 다굴기 전까지 세번 배반할 거야. 아예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정말 같이 죽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뭐예요? 자의 의의가 강하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하느님의 말씀하셔도 그걸 듣지 않는다는 얘기죠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깨닫지 못한 얘기죠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고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해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내가 고쳐주는데, 너희가 고친 방암을 방암,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8절. 그런 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으로 보여준 줄 알아라.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이 복음이 이방인한테 전파된 이유가 바로 여기야. 이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뭘배우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내 사명도 직업도 운명도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아리스타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는 평신자였고 초신자였고 아무 믿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확정 지을 수 있는 뭔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오래된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런 모든 것을 다 배웠죠 자, 이 사람은 요 특별한 사람도 없습니다 딱성경에 다섯 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렇게 얘기도 안 합니다. 누가 본가 사도행전을 적은 누과도, 누가 도 누가 와지도 똑같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그러다가 바울보다 먼저 순결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나의 동역자 얘기했던 바울이 하는 것처럼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 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표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얼마든가 친구들과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된 걸 알고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나한번 물어볼 게 있다. 성경이 말이야. 하느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 지옥도 만들고 왜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는, 기독교 외에는 왜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무슨 사랑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결과는 뭘까요? 이 결과는 결국은 이 우리가 있는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쳤다고 보고 싶습니다. 정말 누구와 얘기하느냐? 누구와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냐? 그런 사람에 따라서 지금 여당과 야당이 나눠지고 진보와 좌파가 이저 진보와 어그저 진보와 그 보수가 나눠지고 있거든요.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뭘 보느냐, 누구, 뭐를,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목해자의 사명은 뭡니까? 목해의 사명은요, 성도들을 지우라지 못하게 하고, 천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해자의 사명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일주일 내내 말해요.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교회 주일날 정말 좋은 얘기하고 위로의 말씀 듣기 위해서 교회 에 왔는데 교회에서도 똑같이 말해요. 회개하라는 얘기 를하고말해요 겁이나 주고 이거이이 뭐예요 도대체 나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영생이 있다는 걸 깨닫고요. 주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과 그다음에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행을 베푸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누구, 뭐예요?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대해서 내 인생이, 내 직업이, 내 사명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도 똑같이 내 눈과 내 귀는 열려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